알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에서 마할로가 아, 하와이 관련된 또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스타벅스 하와이인데, 스타벅스 하와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 이 파인애플. 요거 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요 모델은 아,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롱런 모델이고 스테디셀러 요 제품인데, 요번에 새로 나온 아, 지압 텀블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12월 1일날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12월 1일날 그 관련돼서 스타벅스 새로 나온 이런 제품들 요 관련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타벅스 새로운 구수 중에 작은 사이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 청자라고 그러죠? 한국사람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도자기 같은 어, 스타벅스 하와이 컵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레드, 핑크, 옐로우 요 제품이 나왔고요. 다음은 요건 이제 유리네요, 그렇죠? 이런 어, 스로우 여기에 뭐 빨대에 요렇게 예쁜, 어, 어, 이렇게 이쁜 우산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뭐 진짜 하와이인데, 빼도 박지 못하는. 그죠 파인애플. 이그 제품이 나왔고. 아, 마지막 작은 사이즈로는, 아, 하와이를 담은, 뭐, 거북이, 그리고 뭐, 파인애플, 뭐, 요런 거, 이렇게된 제품이 있네요. 자, 여러분. 저의 리뷰만 듣지 말고, 닐리님의 리뷰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아, 일단은 작은 사이즈 중에, 어,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것부터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 같으면은 이걸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요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산다면은 요거 요거는 어, 기존 그 스타벅스 컵들이 조금 헤비하고 무겁고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건 딱 알맞게 나왔어요 요번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산 그쵸 요거는 이제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 요건 뭐 수영장이나 어떤 비치에서 여러분들 뭐 인스타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자세 잡고 사진을 찍는다 그때 요건 아주 필수템일 것 같아요. 추천템. 음. 그 다음에는, 아, 나 하와이 하는 요 파인애플. 요 정도. 그 외에, 어, 이렇게 이제 뭐 거북이도 있고 뭐 망고도 있고 뭐 해초류 뭐 하와이색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있지만은 요건 아무래도 추천 순위에서 좀 떨어져요. 그리고 뭐 핑크, 레드, 옐로우 뭐 그라데이션으로 된 요게 있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 스크래치도 나오고 그러면 요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요 그래서 저는 아, 요두 가지를 제외하고 요세 가지 요거는 마음에 들고 만약에 추천드린다면요세 가지 추천드려요. 자. 닐리님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어, 네. 우선 순위. 응. 어, 저도 일단 여기 이 하와이 청자 머그 음. 사이즈도 좋고 또 어,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아주 유용하게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음. 활용도가 높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다. 음. 네. 두 번째는 어떤가? 두 번째는 그 우산 달린 음. 제품. 네. 이거는 그 하와이 뭐 여행 온 그런 기분 그렇지. 내기 좋구요 또 유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꼭 커피 아니어도 스무디 같은거 음, 스무디 이런거 음. 넣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그 다음 저는 거북이가 있는 그 보라색 음.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따뜻한 커피 주로 마시는데 어? 여기 어디 뭐 시장 보러 갈 때나 이럴 때 차로 이동할 때 음? 여기 커피 넣어서 가기 좋을 것 같고 음? 음, 노란색 파인애플도 좋지만 어, 또좀 독특하게 해서 마루님하고 구분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마루님이 노란색을 고르면 저는 보라색으로 골라서 음 네, 구분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웃음> 별론가요? 그도 예뻐요 예쁜데 플라스틱 이라서 오래 쓰면 약간 그 예쁜 게 빨리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그래요 그거는 저랑 뭐, 공, 네. 똑같네요 그렇죠 자 작은 사이즈 는 이렇게 리뷰를 맞춰 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큰 사이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 벤티 사이즈 아무래도 좀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 플라스틱 인데 어, 하와이에 이렇게 꽃 모양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이고 또두 번째로는 유리병 스타일인데 종전에 어, 나왔던 것도 요 모델 똑같이 있는데 걔는 이제 하얀색 투명이고 얘는 파란색 투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게 또 다른 점 여러분도 알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 약간 그라데이션에 하와이 로고 하와이 글자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네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와이 문양이 좀 들어갔는데 요건 조금 어필이 약해요. 다섯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와이의 과일들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을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제품이 있고요. 이거 스텐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스텐, 아, 텀블러. 요거는 이제 아 어, 이게 하와이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제 뭐 파란색, 녹색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말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거. 요것도 이제 가일입니다 아, 이게 작은 조금 이제 아 벤티 사이즈에 좀 작은 건데 어, 여성분들께 한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어, 그런 아담한 사이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파파야. 바나나 뭐 이런 망고 이렇게 이런 좀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로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와이에서 구하기 제일 힘든거 아마 요 제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옐로우 그라데이션에 어, 파인애플이 들어있고 또 이렇게 하와이 글자 로고가 있는데 요 제품이 지금 어, 구하기 제일 힘들어요 이거 요거.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제 지압 템이죠 자, 지압 텀블러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어, 가운데 스타벅스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제품인데, 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요 제품과 이두 요 개는 거의 뭐 하와이 스타벅스 했을 때 쌍두마차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닐리 님의 한번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음? 스타벅스 매장에 갔을 때 음? 하와이 컬렉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맞아. 놀랬고 음. 또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또 깜짝 놀랐어요. 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죠. 아, 다 예쁜데 이거 다살 수는 없고 음? 어떡하지? 근데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음? 어, 그래도 그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거를 몇개좀 고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한번. 어, 맨 오른쪽에 음? 그 보라색하고 골드 이걸로 그라데이션 얘기한... 네네 맞아요 음. 이게 일단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요 음. 디자인도 당연히 예쁜데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사이즈도 제가 이렇게 손에 잡고 다니고 하기에 좋은 것 같고 이 같은 모양의 다른 색깔로 된걸 써보니까 보냉 뭐 이런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거야 음,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네요 네 똑같은 자. 사이즈고 뭐 기능이나 이런 건다 같은데 음. 어, 이 디자인도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라데이션도 좀 자연스럽고 사실 이 제품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매장이 없어요 네. <웃음> 그 다음 어떤 것도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거야 요거요? 네오 의외인데요 <웃음> 아, 이거 그냥 음. 어, 그라데이션이 예쁘고 시원해 보여서 음. 그냥 깔끔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다 스텐으로 되어있거든요. 플라스틱 아니고 음. 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은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 다음은 유리병이요. 어, 이 제품. 네, 이것도 음, 슬림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또 뚜껑도 플라스틱 아니고 스텐이 거든요 음. 그라데이션 되어있고 뭐 유리병이라서 이렇게 쓰기에 뭐 씻고 이러고 할때 그렇죠.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리뷰해 주신 것처럼 고그 정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그 인기 있는 정말 난리난 지압템은 어, 실제로 보니까 기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더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어 그냥 소장용으로 들것 같아요. 실제로 쓸것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렇게 큰 용량의 커피나 음료를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음? 사이즈가 일단 제가 실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크고요.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온이라든가 보냉이 음, 스테인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잘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음, 아무래도 아. 쓰다 보면 음, 냄새 같은 게좀잘배서 음. 음. 스테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어, 그런 오래 사용했을 때 어,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뻐서 하나 정도는 소장하고 음. 어, 있고 싶어요. 자, 요번에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제품이죠. 닐리님, 요거 한번 뭔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 네, 이거 파우치인데요. 음흠. 음, 예쁘죠. 어, 지금 보니까 지퍼로 돼 있어서 안에다가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 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방수 재질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물에다가 담그지는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 간단하게 물이 뭐 튀기는 거는 괜찮지만 물에 많이 젖어서 이렇게는 안될 것 같지만 뭐 하와이 오셔서 기념품으로 사기도 좋고 음, 간단한 소지품 넣어서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이런 장바구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면은 이렇게 음, 장바구니가 돼요 음 네. 하와이 뭐 파인애플 이런 과일 무늬 되돼있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쇼핑하고 뭐 담고 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 저희 리뷰 좀 들으셨죠 어 지금 현재 그이 지압템, 지압텀블러 같은 경우 또그외 다른 이렇게 좀 회전이 빠르고 인기가 있는 제품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 이거 다 풀리고 지금 이제 하와이 여행 힘들잖아요. 오기도 힘들지만은 아 이게 풀리고 여러분들 오셨을 때는 아이 제품 구하듯이 다른 제품도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재 그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걸 뭐 프리미엄 윗돈 주고서 이거 뭐 뭐라 그럴까 얼마였죠? 가장 싸게 나온 게한 칠십 불 팔십 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비싼 데는 뭐백불 넘게 올려낼 때도 있어요 이게 이십 일불 구십 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미국에서도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어, 한국에서는 보니까 무슨 팔만 원 배송료 포함해서 십오만 뭐 원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와이 내에서도 이 제품을 정말 뭐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제품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와이 오시면은 이 제품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아 여러분 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제품을 팔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포에버 하와이 카페 회원들한테 선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어, 뭐라랄까 열심히 발품 팔아갖고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리셀하거나 어,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아 리뷰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참여 댓글 주시면은 제가 어, 성심껏 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